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아멘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물이 주여 위.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 위로와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시는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이 우리 주여 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바쁠 때나 고달플 때늘 도우시고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날도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슬픔으로, 또 아버지 육신을 입었으므로 정말 연약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주셔서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새 힘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